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어, 솔리드웍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이런 부분 뭐 일반 솔리드웍스 사용자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같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어,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이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설계에서는 실린더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 아래 그림처럼 A 실린더 스텝 파일입니다. 불러오면 하이 파트 이름이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B 실린더를 불러오면 똑같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같죠. 그렇죠? 어, 스텝 파일을 불러왔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단품 파일의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게 저장을 하면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이 돼 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어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스텝 파일을 불러왔을 때, 하이 파트 이름이 같은 경우, 이거를 좀더 이제, 어 쉽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창이 뜨죠. 부품 문서를 저장. 이 문서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부품이 수정되었습니다. 문서와 같은 시간에 이 부품을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요 대화 상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질문하실 때 이런 파일을 좀 보내주시면 좀 제가 좀더 빨리 답변을 하실 하, 어, 해드릴 것 같은데 자 파일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 스텝 파일입니다. 이 어셈블리 파일이에요. 맞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웍스에서요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죠 누르면 여기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있죠 일반에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3d 커넥, 인터 커넥터 활성화 진단블로우기를 자동으로 실행 완전한 요소 검사 실행 및 오류 고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3D 인터크넥터 활성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스텝 파일을 불러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까요 창을 닫고요 파일 열기 한번 제가 바탕화면에 음, 따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간단히 볼까요 제 바탕화면이 좀 지저분합니다 스텝 파일 안에 있는 실랜드 A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해보죠 용량이 좀 되다보니까 이렇게 어, 이상하게 어셈블리 뭔가 하나 떠요 그래가지고 체크하고 확인하면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런식으로 불러옵니다 일단 바꿔보죠 지금 새로운 어셈블리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아직 저장된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파일이 불러오고 이런식으로 링크관계를 가지면서 불러오게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데 항상 동일한 프레임 가지고 설계하지는 않겠죠. 뭐 같은 회사라고 그러면 회사 내에서 설계라고 그러면 뭐 솔리드웍스다. 그러면 하나의 프레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설계할 수도 있지만은 협력 업체들의 관계 속에서 본다 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인벤터 쓰든지 카티아 쓰든지 NX 쓰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른 프레임을 다른 3D 프레임을 쓸수 있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쪽에서 이제 스텝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떻게 되죠? 스텝 파일이란 게 결국은 트리 구조가 없고 결과물만 넘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기면 그쪽에서 다시 스텝 파일로 변환해서 이제 우리한테 넘겨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 차렐이, 물론 그쪽에서 이제 원본을 넘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원본을 보내온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그 원본 파일 자체를 어셈블리에 추가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링크 관계를 가지고 원본이 수정되면 얘도 같이 수정이 되는. 그렇죠? 그러게 되면 스텝 파일로 변환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한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벤트를 쓰고 어떤 사람은 솔리드 웍스를 쓰고 어떤 사람은 카티아를 쓴다. 그랬을 때 최종 어셈블리 하는 프레임이 솔리드 웍스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스텝 파일로 변환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원본 자체를 에, 임포트하면 이런 식으로 링크 관계를 가지면서 되는 겁니다 물론 링크 관계를 끊고 싶다그러면 여기서 피처 해제버리면 그쵸? 링크가 분리되 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포함이 되어버리겠죠 녹색 화살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옵션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한번 해볼까요? 옵션에서요. 블로그, 일반 탭에서고 인터커넥션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꺼버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텝 파일 같은 경우 는 외부에서 이제 넘어오는 파일이다 보니까 굳이 음, 저 면이 터지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이 형상 자체만 가지고 쓰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요거 세개 비활성화 시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불러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파일 열기하죠. 일단 A부터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 이제 진단 기령도 없이 바로 불러오게 되고 어, 링크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린더 A. 이게 이제 실린더 A니까 그 안에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의 파일로 구성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뭐해야 됩니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이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뜨죠 assembly 파일이 저장이 되니까 지금 1번, 2번, 3번도 같이 저장해라 그런 뜻일 뿐입니다 뭐 특별하게 생각할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도 같이 저장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셈블리 파일하고 각각의 단품파일 1, 2, 3번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에 실린더 B를 열어가지고 또 저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1, 2, 3이 있으니까 중복되던지 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일단 요 창을 닫고요. 요셈블리 파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은 다음에 맞죠? 어셈블리 파일 을 열은 겁니다. 저장한 어셈블리 파일을 열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참조 부품 접두어 추가 고급 요거 체크하시고요. 고급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 경로가 정확히 보일 겁니다. 저는 음, 다른 위치에 저장해 볼까요? 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있죠? 원화표시형 누르고, 자, 실린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폴에 폴더, 같은 폴더에다가 저장해 볼까요, 그요 다른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 없겠는데 테스트 방에다가 같이 한번 저장을 해보겠죠? 자, 저는 전미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찍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3번, 제일 마지막을 찍으면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전미어 언더바 A라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죠 그럼 요렇게 이름이 바뀔 겁니다 자모두 저장 자요 이름 다 바뀌었죠 예요 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터방에 들어가면 원래 있던 1번 2번 3번 assembly 파일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delete 키로 그럼 이제 요게 하나 a 세트가 된거죠 요렇게 가자요넷 두번째건 스텝 B를 한번 불러와보죠. 실린더 B 스텝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자 이렇게 불러왔고요자 일단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장을 하셔야 돼요. 같은 마이다 저장하겠습니다. 모두 저장 창닫았고요 자, 저장된 게 지금 요거죠. 어셈블리 B입니다. 어셈블리 B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4 개의 파일로 구성된 게 어셈블리 B죠. 일단 이거를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열기한 다음에 그다음 에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음, 모든 참조 부품 고급 다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같은 방에다가 전미어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언더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모두 저장. 하고 창을 한번 닫아보죠. 자, 이름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창 닫고요. 여기 와서 지금 1번, 2번, 요거, 3번, 4번, 여기까지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자, 보기 간단히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요 실린더 A와 관련된 거는 뭐죠? 요 관련된 거는, 실린더 A와 관련된 것은,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죠? 요 B와 관련된 거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뭐, 이름이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열어보죠. 열기. 두 개의 파일을 다음 열어볼까요? AB, 열기 해보죠. 자, 그러면, 자, A도 열리고, B도 열리고, 그렇죠? 창원 수직으로 한번 보죠. 그럼 이제, 뭐, A든 B든,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서로 충돌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 스텝 파일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에서 넘어온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외부에서 넘어온 파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통째로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 어, 이렇게 어, 뭐 얘를 그렇죠 고정을 지켜놓고 따로 여러분이 어셈블리 거시 나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음, 따로 어셈블리를 막그고 그럴 것같진 않아요 그렇죠 어, 부품이동이잘안 되고 있죠 네. 자 아유 이동이 잘안 되고 네 아마, 제 컴퓨터가, <웃음> 좀 이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그냥 이 그대로 단품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일단 변환했다,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렇죠? 저는, 제가 틀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내부적으로 또쓸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상황이면, 자, 이거 다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요 자, 스텝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파일 열기. 스텝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일단 열은 다음에요. 자, 일단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죠. 모두 시작. 그 다음에 이 어셈블리 파일이지 않습니까? 이 어셈블리 파일을 그냥 단품으로 다리문 저장하겠습니다 단품을 아예 저장해버리죠. 뭐 여기 보면 파트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솔리드 어셈블리가 아니라 그냥 단품 파일로 수정이 됩니다. 이 단품 파일 안에 지금 어떻게 된 얘기죠? 음, 모든 부품을 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고요. 볼까요? 여기 단품 파일이죠. 이 어셈블리 파일은 요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 단품 파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열어볼까요? 단품 파일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통째로 하나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s e 어셈블리 파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이면 이게 이제 어셈블리 파일이고 밑에가 하나의 단품을 인식되는 데 오늘 하나의 단품이기 때문에 단품 밑에 가까이 바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조립 그냥 이 그대로 이 단품으로 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쓰는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제 스텝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이름을 각각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접도를 추가하시던 전멸를 추가하시던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폴더에 저장, 저장한다 그러면 같은 이름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